이야, 드디어 우리 회사가 제일 공장 준공식을 하게 됐구만. 예, 다 그래. 부장님 덕이죠. 예, 아, 그런 건좀 크게 얘기하게. 다 부장님 덕입니다. 고사상이 없잖아. 고사상 없습니다.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예. 예. 예. 어, 그래. 그래. 아, 야, 야. 야. 저, 예, 뭐 하는 거야? 상치우는데요. 그만 예. 치우고. <웃음> 야, 예, 상뭐야 고사상인데? 빨리 갖고 와. 예, 예, 예, 자, 사상이 왔으니까 신입사원부터 저를 올리게. 예. 자, 우리 중국식 잘 되게 예. 해주십시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 할아버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? 하늘 운동 때 만세 부르시다만세 아 해방도 못고르지 마세요. 해요뭔 소리야? 뭐 이상하게 조문객 같네? 난상 치우고 싶은데 그러니까! 오! 시간이아 정신을 차리고 말이야 아유이 사장님 좀 늦으시는구만 예. 우리가 테이프 커팅식을 준비를 하자고 예예예 듯이받으래어 시희 이거 좀 도와주게 테이프 예, 가? 그래. 아이고 이 테이프를 우리 사장님께서 잘 잘라야 될 텐데 말이야 예, 예, 예.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어. 어. 마셔 마셔 마셔 그래 그래 야, 야. 아 진짜 뭐하시거예요 마라톤 하네 아뭔소리예요이상해 마라톤 하는거 같네 야시끄고락포 그... 가서 쉬고 있어요 어. 아. 아, 님 어디가세요? 어디 늦었네 어, 아, 네. 네. 네. 네. 아니 이거 수원하고 이거 뭐예요아어저술 많이 먹어서 그냥 이 사우나 갔다고 아못 네. 아, 네. 챙기셔야죠 네. 어. 그나나어 이거 중공식 준비는 잘 돼가는거죠 네. 아, 뭐 이상하게 중족네 아, 저희 우리가 테이프 커팅식만 하고 됩니다. 그래 그래 준비, 하도록해 네, 준비. 자자. 네, 준비. 네. 자, 자 준비해. 님뭐 하십니까? 고무줄 놀이 하네. 저놈에 신체를 억까나마 아로아어나이제 어, 됐다 못해. 지금 참여. 그럼 뜨 하셔야죠. 네 준비. 하게 뭐야? 가위. 다위 주고 자, 자, 자 이제 이 테마 거치 하면 말이야 중공이 네. 완료되는 거지 예, 예. 예. 자, 하나 둘셋 하면 아, 가시다 자 하나 둘셋하면둘셋 아, 아, 아, 아, 아아 하나 자. 그 하나 둘셋아나둘셋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커팅하 커팅식 하이야만자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커팅그나 하나 하그 하나 하 아니 대이왜 이렇게 짧아 문방구가 문을 닫아갖고요 <몬> 집에 있는 거갖고 왔습니다. 에이, 에이, 아니, 누가 이런 걸 시켰나 니가 시켰잖아 니가 시켰잖아 니가 시켰잖아 임마 내가 시켰어 그래 <몬> 분명히 내가 시켰어 데뷔는 짧아야 마시네그두 명이 자는데뭐길필요해자르시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기분 나 회식 한번 하러 가자. 와 아, 아, 아, 사장님 아, 쏘는 거니까 그러 아, 그래. 아, 오프라인 아, 공장에왜 아, 이렇게 지저분해? 이렇게 동아리 사장님 쏘시는 거니까 말도 아, 아, 되냐고 예,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장님 사장님 이놈사장 자주 못 쏴요. 야 사장님 어디 갔야 신이 니가 사장님 모셔야 될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 짜식이. 어, 사장님 여기 계어요 어디 세요어 늦었네. 아이블 누가 잘랐냐? 아못 찾네. 편의점 두 갈래. 이 대문 꾸며도 소문 같은데? 나도 나 Oh, yeah!